집에서 술을 만드는 꿈 가까운 시일에 금전적으로 이득이 발생하고 병사가 생긴다 술잔이 깨지거나 술주전자가 망가지는 꿈 가정의 불허가 생기고 재물을 잃게 된다 뜨거운 술을 마시는 꿈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재산상 손실을 입는다 술밥이나 누룩을 먹거나 보는 꿈 갑자기 술이나 식사를 접대할 일이 생긴다 제사장에 직접 술을 따라 올린 꿈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조력자의 도움으로 해결하게 된다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는 꿈.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한 생활이 지속된다. 술을 마시며 신나게 노는 꿈.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과의 다툼이 생긴다. 임산부는 유산할 가능성이 있다. 술 마시고 아무데나 눕거나 자는 꿈. 건강이 나빠지거나 구설수, 괴물 손실, 다른 사람과 시비에 휘말려 손안을 입게 된다. 술을 실컷 마시는 꿈. 결혼할 길죠. 하지만 환자가 꿈의 술을 마셨다면 병세가 악화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술 마시는 것을 보는 꿈 경솔하게 대강일을 처리하여 자신이 손안을 입게 된다. 또는 생각지도 못한 실수로 인해 피해를 당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술잔에 술이 더 많아 보인 꿈 경쟁자보다 좀더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여 좋은 성과를 얻게 된다. 잔칫집에 술이 가득한 꿈 계속되는 근심걱정으로 고통받게 된다. 왕이나 대통령과 술을 마시는 꿈 관직이나 직장에서 중요한 일을 맡게 되거나 공로를 인정받게 된다. 남이 따라주는 술을 받아 단숨에 마셔버린 꿈. 교활한 개교에 빠지거나 누가 명령한 일에 복종한 후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된다. 다른 사람이 따라주는 술을 받아 단숨에 마셔버린 꿈. 교활한 사람의 개교에 올려 그가 명령한 일에 복종한 후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된다. 아내나 정부에게 술한 잔을 권하는 꿈. 그들 남녀간의 애정은 변함없을 것이다.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꿈. 근심 걱정이 계속되며 절망하거나 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괴양 있는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는 꿈 근심 걱정이 해결된다. 환자는 병세가 호전되어 안치된다. 술을 보기만 하고 마시지 않는 꿈 꿈속에서 자신의 뜻으로 금주를 했다면 자만심으로 인해 실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금주를 했다면 성공 과부를 암시한다. 술통 여러 개가 창고에 쌓여있는 꿈 노력한 성과가 있어 여러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안정을 찾게 된다. 술독이나 술통이 비어있는 꿈 노력한 만큼 일에 성과가 없어서 실망하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술 취해 주정 부리는 꿈. 누군가의 모함에 빠져 어려우나 그걸 해결할 꿈. 모르는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는 꿈. 누군가의 중상 모력으로 궁지에 몰리거나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려 신변이 위태로울 수 있으므로 매사에 신중을 기해한다. 야 술에 취한 사람을 보는 꿈.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게 되거나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술집에서 싸우는 꿈. 다른 사람과 관련된 문제로 다툼이 생기거나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다. 술집에서 시비가 일어나 다투는 꿈. 다른 사람과 동업 보증, 거래 등의 복잡한 문제로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된다. 술에 취하지 않았는데 술주정하는 꿈.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거나 자신의 일을 하도록 시키는 일이 생긴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술을 대접하는 꿈. 다른 사람과 다툼, 분쟁, 구설 등의 휘말리게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술을 따라주는 꿈. 다른 사람과의 분쟁으로큰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지인이나 가족과의 말다툼으로 불화를 겪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술을 대접받는 꿈 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 그가 부탁한 일을 처리해 주게 된다 남을 양식집에 초대하여 당신이 손님에게 술을 권하는 꿈 당신 명성과 위험이 크게 떨치고 관운이 형통할 것이다 아는 사람들 모임에서 술 마시며 즐거워하는 꿈 대외적인 일로 곤란을 겪거나 재물 손실 겪게 된다 여러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거나 고립될 수 있다. 배우자나 연인에게 술을 권하는 꿈. 대화를 통해 변함없는 애정을 확인하게 된다. 기혼자는 아이를 잉태한다. 목이 타는데 물이 없는 꿈. 돈이 급하거나 낭비에 대한 경고의 꿈. 술집에서 술을 과하게 마시는 꿈. 동료로부터 흥계를 듣거나 사기를 당할 수 있다. 높은 누각에 앉아 술을 권하는 꿈. 맡은 업무에 성실히 완수하여 재물과 명예를 얻게 된다.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는 꿈.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사업이 번성하고 운이 따르게 된다. 술을 마음껏 마시는 꿈. 미혼자는 결혼을 하게 되고 몸이 아픈 환자는 병세가 커 된다. 여러 사람이 술을 마셨는데 자신만 술에 취하는 꿈. 믿었던 지인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게 된다. 술을 권하는 대로 마시다 취해 골아 떨어지는 꿈. 바쁘게 살길 자금 사정이 좋지 않으니 기다리고 추색을 삼가. 자신이 술을 마시는 꿈. 고배로운 재물이 들어 올 좋은 징조이다 술집에서 여자를 희롱하며 술을 마시는 꿈.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 지병이 있는 사람은 병세가 거든다. 남편에게 술을 권하는 꿈. 부인은 오래지 않아 임신하게 된다. 자신이 남에게 술을 따라주는 꿈. 불안함알대툼이 생길 꿈. 자신이 술에 취하여 길가에 쓰러져 있는 꿈. 사람이나 금전 관련으로 소송이 일어나거나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 장거리 여행이나 자가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술집으로 들어가는 꿈. 사소한 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된다. 큰 길이나 시장에서 술 마시는 꿈.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거나 소원이 성취된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대화하는 꿈.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과 인연이 이루어지며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 생활이 윤택해진다. 친구에게 술을 선물하는 꿈. 생활이 편안해지고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게 된다. 친구와 술 마시는 꿈. 새머이 행복하게 지속하게 된다. 술을 담그는 꿈 누룩을 보는 꿈. 손님을 접대할 일이 생기고 곡식을 얻어보면 재수가 좋아진다. 술찌기를 먹거나 주무르는 꿈. 수치스럽고 불쾌한 일을 당하거나 불명예스러운 일에 휘말려 품위를 손상될 수 있다. 남에게 술을 따라주는 꿈. 술을 따라준 상대와 말다툼이나 불화가 생길 수 있다. 시원한 맥주나 차가운 술을 마시는 꿈. 승진을 하게 되거나 재물을 얻게 된다. 헤어진 예년인과 술을 마시는 꿈. 신실한 마음을 보여줌으로써 연인과의 사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술 취해 걸어다니는 꿈 어떤 잡념이나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해 괴로워하는 꿈 유명인사 연예인과 술 마시는 꿈 운수가 좋아 관운이 형통하고 이름이 천하에 날리는 것이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편하게 술을 마시는 꿈 오라는 것을 이루게 되며 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에서 크게 성공을 거두게 된다. 다른 사람이 술 마시는 꿈 이는 일처리에 덤벙거려 자신이 손안을 입게 된다 여러 개의 술통이 창고에 가득한 꿈 자신의 노력한 일의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게 되고 부귀와 복록의 기운이 찾아온다 달을 보며 술을 마시는 꿈 자신이 속한 회사나 단체에서 중측을 맞거나 좋은 성과를 이루게 된다 자신이 술 조정을 하는 꿈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일에 성과가 발생하게 된다 술에 취해 정처 없이 걸어 다는꿈 잡념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스트레스가 많음을 암시 항아리에 술이나 음료가 가득한 꿈. 재산이 늘어나 부유한 꿈. 술을 마시는 꿈. 적당한 양을 마셨다면 성공과 재물이 들어오게 되지만 과음을 했다면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 차가운 술을 마시는 꿈. 조만간 재물을 얻고 지기가 상승하게 된다. 백발로인이나 어른이 따라주는 술을 받거나 마시는 꿈. 좋은 운이 상승하여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고 행운도 찾아온다. 술에 취해 웅덩이나 구덩이에 빠지는 꿈. 주변 사람들의 속임수나 모함에 빠져 경찰서에 드나드는 일이 생긴다. 관제구설로 고생한다. 시장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는 꿈.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일이 생긴다. 높은 지혜의 사람이 따라주는 술을 받거나 마시는 꿈. 중요한 직책이나 업무를 맡게 되며 이름과 권리를 얻게 된다. 술주전자가 찌그러지거나 술잔이 깨지는 꿈. 집안에 언짢은 일이 생기거나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된다. 친구에게 술을 권했는데 친구가 안 마시는 꿈. 친구와의 사이에 마음 상할 일이 생길 수 있다. 술을 파는 꿈 친한 사람과 충돌이 생기게 된다. 물을 마시려 부엌에 가니 부엌이 샘물이 된꿈 커다란 행운의 꿈 어려운 일에 실마리가 풀려 재물이 들어올 꿈 술에 만취되어 쓰러진 사람을 보는 꿈 하고 있는 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문제가 생기거나 정신적으로 크게 감화받을 일이 생긴다. 술에 취해 술 조정을 하는 사람을 보는 꿈 하고 있는 일이나 계획 중인 일에 장애물이 생길 수 있다. 또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게 된다. 술병이나 술독이 텅 비어있는 꿈. 현재 하는 일에 성과를 내지 못해 가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술을 대접하는 꿈. 회사나 기관 관계자에게 인사 청탁이나 취직자리를 부탁하게 된다. 술꿈해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